연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달라졌을까 내가 널 만날 시간 혹은 그 장소 상황이 달랐었다면 우린 맺어졌을까 하필 너 왜 내가 그렇게 철없던 시절에 나타나서 그렇게 예뻤니 너처럼 좋은 여자가 왜날 만나서 그런 과분한 사랑 내게 줬는지 돌아가자는 게 그게 미친 말인가 정신 나간 소린가 나는 더잘알수 있고 다시 철없는 날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갔는지 약속해 지금 너 만나는 그에게도 내게 그랬던 것처럼 예쁘게 웃어주니 너처럼 좋은 여자의 사랑받는 그 남자 너무 부 남자가 있는 게 우리 다시 맺어지 수가 없는 이유가 나는 더잘알수 있고 다시 울리지 않을 자신 있는데 그게 왜